내가 한번 해볼게 자자 어, 이쪽 도 엄마가 회전해회전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왔다. ハハハハ! <笑> 엄마를 잡아주려면 엄마를 보고 있어야지 그치? 반숨도 있어야 엄마를 보고있어? 타란! 땡. 터트. 야. 아니, 이거 풀렸잖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엄마 영상 촬영 중인데 이거 풀렸어. 터트. 이거, 이거 봐봐. 아니, 이거 좀. <웃음> <웃음> <타루> <웃음> 어, 어, 뭐, 뭐, どうし, 건가? 내려가는 건가?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데올라가 어, 어, 어, 어, 어, 어, <목소리를> 뭐먹은거다터덜리고 있어 탈것 같아.